그게 그 하나방이에요? 예. 네. 한 군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어... 아, 이라방보다는 배는 조금 못 나와도 한 1.8배 한 정도는 어, 나올 것 같아요. 가늘네요? 3년 전부터 한 4천만 원 정도, 동당. 어, 그 배지를 기억 안 하세요? 지금, 이 배지가 지금 8년 됐어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죠. <웃음> 8년 동안 배지를 예, 예, 예. <웃음> 계속 유지한다는 예, 예. 요금은 되는 거예요? 예. 예. 와. 이건 한 달에 한번 정도? 희한하게 생겼네. 네, 저는 지금 전남 장성에 한 딸기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딸기밭은 200평당 매년 4천만 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딸기밭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무슨 방법을 써서 그렇게 고수득을 올리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식은 날짜가 9월 1일. 9월 1일? 예. 딸기만 쫙 안. 안 있네요. <웃음> 이 꽃대가 나올 때이 세력이 좋으면, 네. 이꽃 개수도 굉장히 많아져요 한 24개에서 25개까지 해요 우와. 근데 이어방이 계속 따라 나오니까 이걸 한 6, 7개만 놔두고 음. 그냥 전부 다이 꽃을 이렇게 따 버리거든요 아제거하신 거구나 예. 양액으로 농사를 지으면는데 예. 양액 농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8kg, 뭐 12kg 그걸 여러 가지 푸대를 놔두면 그걸 계속 이렇게 저울질 하고 떠갖고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잘안 녹아 그러니까 밖에서 모다로 계속 해서 녹여갖고 또 집어내야 돼요. 이게 지금 A 통이고 이게 B 통두 관대다 탄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아까쯤에 이거하고 이거는 B 통에 들어갈 거예요. 울트라솔 이게 네? 울트라솔 칼슘 마그네슘 섞어진 것도 이이두 푸대는 A 통에다 들 거예요. 다른 약보다는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분도 안 걸리나겠다 했잖아요. <웃음> 왜잘 녹나요? 네. 와... 다른 그 일반 그 양액 비료보다는 훨씬 더잘 녹, 잘 녹고, 잘 녹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덩어리나 찌꺼기 같은 것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제가 휴바스가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고, 사용법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 소출이 좀씩 오르더라고요. 작년에 몇주를 어느 정도 어요 한, 게 보통 한, 한, 3, 3년 전부터 한 4천만 원 정도, 동당. 아, 그전에 예. 그전에는 잘 흐면은 한 3천에서 3천 500. 아. 그리,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일 좋다고 자부하는 게 아카디안이에요. 왜요? 제일 첫째 하는게 환경 개선, 을 제대로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도 튼튼해질 수 밖에 없고 또 뿌리가 튼튼해지면 우에도 잎도 덩달아서 좋아지고 이게 좋아지다 보면 딸기도 커지고 딸기도 이제 영양분을 좋은 이빨에서 만드니까 당도도 생기고 딸기는 표피가 굉장히 얇아 가지고 판매 하고 나면 금방 이게 부패 썩는 수가 있어요. 근데이 영양분을 많이고 좋고 모든 거를 뿌리에서 흡수를 잘 해가지고 이게 좀 튼튼히 만들어주니까 가격이 좋아요. 음. 똑같은 양을 팔아도 음. 윤기가 잘 흐르네요. <웃음> 예. 예. <웃음> 이게 이건 <지금> 아카디안 덕이에요 <웃음> 아, 아카디안 턱이에요. <웃음> 한 달에 얼마나 쓰신 거예요? 지금 세동이거든요그면 이것가 이게 지금 5리터짜리잖아요. 네. 5리터짜리는 보통 뭐 상태가 갑자기 안좋아지거나 그럴 때 이걸 좀더 자주 넣다 보니까 1년이면 이게 한한통 반에서 두통 정도 그 정도면 세 통은 써요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내가 약을 잘못 해버렸는가 비료를 너무나 많이 들어가게 해버렸는가 그리 걱정될 때 아카디안으로 관주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는 아카디안을 했을 때는 이게 원상태로 돌아온 것이 빨라요, 더. 아, 그 배지를 기억 안 하세요? 지금, 이 배지가 지금 8년 됐어요. 아, 8년이요 예. 이야, <웃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죠? 보실보실해요. <웃음> 아, 보실보실하네. 부실 예. 8년 동안 배지를 예, 예, 예. 계속 유지한다는? 예, 예. 요거면 되는 거요? 예 예. 와. 이건 한 달에 한번 정도? 시원하게 생겼네.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한 공달석이 들어있어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예. 요거를 그러면 지금 돼지에 언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쓰는데 뭐가 좀 축적될 염려가 있고 또이것도 그것만 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양성분도 이게 다, 잘 빨아먹게 만들어주니까 한한 아. 한 달에 한번 정도 관주를 해주거든요. 이걸 타주면 예. 돼지를 예. 계속 쓸수 있다. 예. 네, 배지를 오래 사용하셨을 때 염류장의 피해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럴 때 파우이머스를 사용하시면 염류장애 피해를 크게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남 장성의 딸기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딸기밭은 제가 작년 10월에 방문했던 딸기밭입니다 그때도 초세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초세가 더 좋아요 남들은 딸기가 안 돼서 지금 난리인데 이곳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초소를 유지하고 딸기를 잘 수확하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사방이에요? 네 한사방에 지금 꽃... 네 한간대에서 이게 한군데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이 다방보다는 배는 조금 못 나와도 한 1.8배 정도는 어, 나올 것 같아요 네. 고소득을 올리고 양을 많이 나오게 하는데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1화방이나 2화방, 3화방 때도 과 크기가 안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1화방 때도 과가 이렇게 크고 2화방 때 가도 이렇게 안줄어 들어요 그렇게 그 크기가 그 농사TV 방송 나가고 나서 네. 그 주변 농가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한테 자꾸 이제 문의가 많이 오기는 왔는데 양육비료를 어떻게 사용 하느냐 음. 양육을 보통 이제 천천 리터를 타잖아요. 네. 그러면은 불템 1리터짜리한 병을 비통에다 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같이 한다 안다. 예, 불템이랑 아카디안을 자꾸 이야, 이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 하느냐 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느냐 농가에서 전화가 오면 농,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사용해 봐 하는 것이니까 어떤 문늬 가는데 불템은 이게 불템은 일화방이 나올 때까지는 불템을 썼어요 음. 이제 일라방이 나오고 난 뒤에는 좀 그걸 자제를 하고 아카디안 추, 추가로 해주면서 아카디안도 그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카디안은 약이나 뭐할때 그걸 섞어 가지고 해도 효과가 보고 작물들이 좀덜 못했긴 것 같아요 1화방을 끝내시고 2화방 3화방으로 넘어가실 텐데 이때 많이들 걱정하시는게 1화방 수확하고 나면 2화방부터 초세가 떨어져서 포기피로 현상이 온다 그리고 이 시기 때 쯤에는 급격한 한파가 오기 때문에 냉해 피해를 입어서 개화 비대에 많은 불량이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도가 잘 오르지 않아서 물 딸기 현상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진다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게 저희 생리 천연 생리활성 물질인 아카디안 29입니다 이 아카디안 29는 식물의 활력 자체를 높여주기 때문에 환경적 스트레스나 일화방이 끝나고 초세를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고품질의 딸기를 다 수확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